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해보라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오. 누워서 아, 뭘 하고 됐어. 있네? <웃음> 반장동지는 뭘 하고 있나요? 그것이죠. 어느 나라 말이네. 제대로 못 하갔나? 다음 접순지를 얼른 종하라오. 아, 언제 갈려고? 말 똑바로 못 하겠네? <웃음> 저...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퍼뜩 보고 와라 <웃음> <웃음> 그래 지금 잠시 눈을 붙였다가 전화 소리에 대서 눈을 다시곤 떠... 팔자가 <웃음> <눈을 떠 쉬고 웃음> 아주 좋구나 야 오늘 <웃음> 지금 어디네? 나도 지금 자다 일어났어 <웃음> <웃음> 오늘 출근 안했구나 야 강생이들 한책 안시켰네? 이제 슬슬 나갈 것이라도 우리집 세대주가 지금 뭐라고 떠드는지 자꾸 옆에서 씹으리는데 <웃음> <웃음> 불법 녹음 중이네? <웃음> 그것은 내가 말해줄수 없디 <웃음> <웃음> 이거의 <왜> 기특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뭐라고 했네? 내 <웃음> 띵크복 운동했어 운동을 했단 말이가 니가? <웃음> 지금 집이라오! 만날까? 여세요 <웃음> 지금 뭐하고 있는지 대답하라오. <웃음> 뭐지? 오늘 어딜 갔다 온 거네? <웃음> 이뭔시츄레이이네철 <웃음> 브라더스가 어딘가를 다녀온 사진을 보고 의문을 갖고 연락을 해 보았다. 으 갖고 들어가시라고. 싫어. <웃음> 오늘 갔다 온 거네. 막아동 <웃음> 갔다 왔지. 아 으아, 아하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닙니다아 으아,